환장의 겨울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주간 챌린지가 있고요 메르시 스킨 눈의 천사 정말 색깔만 바꿨네요 정말 놀랍죠? 네 <웃음> 그리고 무기 음, 색깔물이 정말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 정말 놀랍고요 눈 하나 봐가지고 하늘색으로 칠하면 겨울 스킨이죠? 굉장히 놀랍습니다. 예. 그리고 호랑 가시나무 열매. 어, 이거 뭐이라 약간 이런 느낌의 스킨이 이미 있어요. 근데 여기다 리본만 달면 크리스마스죠? 음, 굉장히 놀랍습니다. 예. <웃음> 정말 성의가 없네요. 인정, 인정. 진짜 개성이 없다. 진심. <웃음> 그리고 촌스러운 스웨터. 어 근데 이거 진짜 손스러워 이런 디자인의 스웨터 약간 외국 애들한테는 좀 그런 이미지더라고요 어 이런 약간 조잡한 자잘한 디자인이잖아? 이런 디자인은 약간 자기 엄마나 아빠나 이제 할아,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다 줬는데 가족이 사다 줘서 선물해 줘서 가족 모임에선 입는데 절대 바깥에 입고 나가진 않는 좀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의 스웨터더라고요? 약간 이런 스, 스웨터인가? 아 <웃음> 어, 그러고, 무기, 예, 굉장히 약간 빼빼로 포장 같은 느낌도 나고. 여기도 그 어글리 패턴이 있었으면 참 귀여웠겠지만, 정말 성의가 없죠? 음. 그리고 그 다음, 요튼. 아, 나 이거 둠피, 둔피, 둠피인 게 너무 싫어. 차라리 라인이었으면 나왔을 텐데. 근데 차라리 얼굴을 가려서 좀 좋다. 그쵸? 어 이거 괜찮은데 생각해보니까? 얼굴을 가려서 괜찮은데요? 그쵸? 너는 꼭 얼굴 가려야 돼. 나 그래서 이것만, 이거 머리통 부분만 처음에 나왔을 때난 당연히 이게 라이하르트일줄 알았단 말이에요? 어. 근데 이거 가리니까 정말 낫다. 어 아래는 수염이고, 어 근데 약간 보라 퍼플 립? 아 이건 조금 나쁘지 않은 것 같고. 쥐의 왕?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. 음. 오, 이거 진짜 되게 엄청 좀 공들였네. 호두까기, 그냥? 아, 그건가? 아, 그건가? 그죠? 오, 나도 잘 몰라, 사실. 근데 총 진짜 존나 예쁘게 잘했네. 응. 근데 쥐의 왕이라면서 쥐로 그럼 총을 만든 거야? 야, 이건 좀, 이건 좀이 약간 동족 상잔의 비극 아닙니까, 이거? <웃음> 말안 듣는 지나 배신지로? 너무 웃긴다. 배신지래. 그, 이거는, 아, 산, 나, 순간 이거 산 사람 보고, 산 사람 아니라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. 죽은 사람, 산 사람. 뭔 소린지 알죠? 어, 이제는 하다 못해 틀딱이 되어버린 맥크리. 틀크입니다 음. 전설이라기에는 와 근데 이거 눈 얼어붙은 건좀 표현 잘했다 음. 그렇지만 복붙이죠 앞뒤가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눈이 묻을 수 있는지 성의가 좆도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기는 어째서 기계인데 위에 털이 있는지 모르겠고 음. 아무튼 털옷을 입다니 정말 별로네요 어? 여기 뱀이라고 써있습니다 뱀? 음. 뱀신가봐요 그리고 이거이 스킨 이번에 진짜 얘네가 좀 제일 공들여서 만든 이번 환장의 겨울왕국 대표 스킨인 것 같아요. 음. 근데 발 존나 시려 보인다 그죠? <웃음> 발개 시려 보여 진짜 진심. 진짜. 진짜 진짜 존나 발 시려 보여. 발 진짜 존나 시려 보여. 발 동상 걸리기 완전 직전 아니야? 약간 동상 아닌가? 원래 동상 걸리면 저렇게 시커멓게 되면서 발 썩잖아요. 음, 이거는 좀 예쁘네요. 응. 음. 이거는 좀 예쁘네. 이거 약간 근데, 어, 이 새끼들 이거 한국에서 표절한 거 같은데? 한국에 이런 지압... 이, 지압 손에다가 갖고 다니는 그런 지압 볼 같은 거 있지 않아요? 그죠? 그 지압 볼 같은 거 있잖아. 그치? 막 발꼬락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손에 들고 쭈물쭈물 하는 그거잖아. 그지? 표절이네. 아, 나 진짜. 응? 어? 표절이네. 완전 표절이네. 세탁볼? 아개 표절이네 진심. 어? 그리고 감정 표현. 아 어. 오. 어. <웃음> 아 대박. 손부라 표정 막 존나 웃겨. 왜 어. 약간 이런 표정. 왜? 어.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! 아 뭐야? 오 우와!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윈스턴. 근데 저거 윈스턴이 아니라 약간 자 윈스턴을 단어로 표현한 게 아니라 자기 유인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? <웃음> 제 생각만 그럼? 그런 느낌인데요? 승리 포즈, 아! 귀엽다, 이거! 비친 근데 물이 없는데, 뭐.. 아, 있네? 귀엽네. 쓰레기? 뭘 먹는 거지? 존나 귀엽네? 그죠? 미친 새 귀엽고 미친. 어, 이거 봐. 턱 움직이는 거 봐. 미친. 존나 귀엽네? 그죠? 아, 보드카인가? 아, 그런가? 어, 그럴 수 있겠다! 그럴수한데요? 보드카 아니야 진짜로? 귀엽다. 진심 존나 귀엽네? 그죠 귀도 움직이고 막 턱도 움직이고 볼땡이도 움직이고 존나 귀엽다. 잘 만들었다 이거, 그죠 되게 잘 만들었네? 어, 음, 응, 네 응, 그렇고요. 건배! 야! Yeah. 네 그렇습니다. 얘는 움직인데, 얘는 둘은 안 움직이네. 음성 대사. <웃음> 아니, 이거 뭐야. 존나 웃기네. <웃음> 아니, 이거 존나 웃긴데요? 존나 웃긴다. 이것만, 이것만 주구장창 틀고 다니는 애들 존나 많을 것 같아. 들 내가 니네 수호천사다. 응? 자, 이제 니가 고를 차례다. 부드러운 사랑의 간호로 뭐영광스럽도다 모... 즐거운 파티에 가면. 만물이 조화를 이룰 때, 미를 찾을 수 있어요. 그렇구나. 노빔 거덩! 즐거운 연말 되라고! <웃음> 그렇군. 마베야 이거 엘사 따란 라 거잖아. 진짜 표절인데? 그죠. 진심 개 표절인데 이거 리얼? 심한데 이거? 선물. 눈싸 미친. 그 매트릭스에 조그만 눈을 던지면 이렇게 크게 나오나봐. 그죠. 스러운 스웨터. 아니 시발 이런걸 나에게? 오 조각상도 만들 수 있어 할배? 오난얘 눈에 이렇게 이렇게 줄거져 있는게 너무 징그럽더라. 그래서 이렇게 눈 가리는게 좋아. 호두까기. 산사람. 아 어, 이거 진짜.. 어 이거 약간 그거 표절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나는데? 그 토르에 나오는 그 얼음인간들 있잖아요 근데 얘 이름이 요툰이니까 그 캐릭터가 맞긴 하겠다 응 그죠? 그 캐릭터가 맞긴 할것 같아 그 요툰하임에 사는 그 서리거인? 그건가 보다 그죠? 아 근데 얘가 요툰이네 이름은? 뭐야 이씨 그럼 이건 표절이네 응? 어? 그럼 이건 표절이네 어? 마블 표절이네. 디즈니가 오버워치를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? 어, 이거, 좀 깜찍하네. 음 선물이 너무 깜찍하네요. 내려, 내려, 내려. 죽어, 죽어, 죽어가 아니라 눈이 내리라는. <웃음> 도라인가? <웃음> 존나 웃기네. 어, 이거 자리아가 있네요. 자리아가 있고, 북극곰. 하긴, 이 북극곰은 약간, 근데 이거 곰 아닌 것 같은데? 토끼 같은데? 크지 않아요? 약간 토끼 같은데? <웃음> 토끼 같은데? 그럼 음... 20시즌 영웅이 그 상위 500위에 들면은 주는 거거든요. 뭐가 우와... <웃음> 우와... 와, 이거 좀 괜찮네? 오버워치 새 스킨은 여기 가지고요. 음.